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미역자반 할거예요 미역에 이제 건물이나 뭐티 같은 거 있으면 곤란 띄어내고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간단한 미역자반 잘게 일단 잘게 좀 썰어줘야 되니 이것도 밥맛 없을 때 응? 반찬 없고 밥맛 없을 때 이것도 반찬이 돼요 이렇게 잘라놓고 너무 굵은가 너무 굵, 그냥? 몰라. 몰라? 음. <웃음> 몰라. 이거 뿔잖아. 뿌리, 이거 <웃음> 응? 안, 아, 이건 뿌은거 아니야. 이거 기름에서 볶는데 왜 뿔어? 물에다. 아, 볶는다고? 그럼, 물에다 담그는 거 아닌데. 그래, 그래. 응. 이렇게 넣놓고 응. 됐어? 들, 이거 식용유 하나 반. 자, 이거는 기름을 좀 넉넉하게 해야 돼요. 들기름. 들기름을 해야 고소하 고소해요. 들기름이 이제 찌, 밑에가 찌꺼기가 있어갖고 좀 걸쭉하네. 이제 중불에서 잽싸게 볶아야 돼. 불이 올라오면은 볶고. 이게 기름이 좀 적은 것 같네요. 좀더부숴야 되겠네. 기름이 좀 넉넉해야 되거든. 이렇게 잽싸게. 기름만 다 묻으면 돼. 미역에 기름만 다 묻으면 이게 이제 끄고 이게 다된거예요음 금방 되지 설탕 이제 끝이에요 금방 뭐 이거는 새살먹으 애기도 해 <웃음> 완전 너무 간단해서 이 맛이 나나? 맛있지 먹어볼래?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보라고 맛있게 맛있네? 응? 맛있어? <웃음> <맛있게. 웃음> 응 맛있어 응, 맛있게 달달하니까 설탕 좀더 넣자 더 달게 응 바삭바삭 괜찮지? 응.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냥 끝났습니다 응. 간단하게 끝났어요 아이고 엎어버렸냐? 엎어버렸어? 응? 미끄러져가지고 응. 오늘은요 이렇게 간단한 어? 어, 몇차반 요리를 했어요 새살 먹은 애기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여름에 물 말아서 먹을 때는 이것도 반찬이 괜찮으니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